반갑습니다 피터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악 이론 시간입니다 글을 보면 음, 페이지로 나눌 수도 있고 어, 페이지 안에는 여러가지 문단, 문단이 있어요 이 문단 안에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침표로 구분이 되죠 그 문장 안에는 어, 영어는 잘 못하지만 뭐구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한국이니까 아, 뭐 단어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단어 그 단어 안에는 한 글자 음절이 있죠. 뭐그 음절을 구분을 굳이 또 하자면 뭐 초성 중성 종성 한글은 또 이렇잖아요. 이것을 음악에 가져와서 음악도 그런 음, 형식이랄까요? 뭐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배우는 뭐 두도막 형식, 뭐 세도막 형식 뭐 그런 거 마냥.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우리가 악보를 봤을 때 마디 구분이 있잖아요. 요 마디 이렇게 오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디 네그 마디 중에 두 마디 두 마디를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요. 이두 마디 물론 그 안에는 한 마디도 있고 한 마디 안에는 음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경우를 봤을 때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한 단어에 해당하는 게두 마디예요. 한마디, 두 마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뭔가 대담한 느낌이죠. 그두 마디를 우리는 동기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뭐 동기,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 그 동기가 그 동기일 거예요. 모티브거든요. 어, 바하 같은 어, 위대한 작곡가는 그런 하나의 동기만으로 뭐몇 분짜리 곡을 만들어요 그것만으로 그 소재로 그 소재만으로 예 대단한 분이죠 음. 어쨌든 두 마디는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 동기 두 개가 모인 네 마디가 되겠죠 요거는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뭐두 마디 모여서 동기 뭐 이걸 외우려고 말이죠 두뭐 동기가 모여서 작은 악절 예. 두 마디 두 마디 동기가 두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모이면 작은 악절이 됩니다 네 마디죠 그리고 그 작은 악절이 두 개가 모이면 큰 악절이 되고요 그큰 악절이 모이면 한 도막이 되는 거죠 아네요런 단위가 있다 단위라고 말하기 는좀 그런데 그런 어떤 구분 짓는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네 마디 단위 작은 악절 개념입니다. 요네 마디가 돼야 뭔가 그래도 해봄직해요 예, 여기까지가 네 마디거든요. 어,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꼭네 마디 단위가 아니라 노래가 세 마디 단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간혹 있고요.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혹은 뭐. 여덟 마디로 딱안 떨어지고 일곱 뭐 마디로 돼 있고 그래서 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노래를 쓰신다면 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네 마디를 보고 있는데요 그네 마디의 끝자락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자락이 어떤 느낌이냐 이러고 노래가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꺼름지 커져 안 끝났는데 이건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목소리> 어서 모이자 뭐 노래가 가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음악 화성이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되는 느낌 그 다음 노래는 어떠죠 이것은 끝나는 느낌 이것을 화성학에서는 종지라고 부릅니다 마칠종에 마칠지자 영어로 cadence라고 해요 종지 이 종지하는 방법이 지금 보신 게두 가지예요 계속 치죠 제가 계속되는 느낌 이것을 화성학에서는 반종지라고 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마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코드 어떤 코드 어떤 코드 어떤 코드 나가다가 끝자락이 오도화음 딸리모아음으로 끝나는 걸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좀 복잡하게 꼬인 경우라서 일단은 말씀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니까요 반 종지예요 반만 맞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나는 느낌 요거는 나누는데 일단은 정격종지 혹은 정종지라고 해요 정종지는 마찬가지로 어떤 코드 어떤 코드 어떤 코드 가다가 이 앞에 딸리화음 5도가 나왔다가 1도가 나오는 것딸리화음이 나왔다가 으뜸화음으로 마치는 것요것을 정종지라고 합니다 정격종지예요 아, 그 다음에 두 가지 종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 종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정격 종지는 아닌데 변격 종지라는 게 있어요. 변격 종지는 5도에서 1도로 가지 않고 즉 딸림화음에서 딸림칠함 포함입니다. 으뜸화음으로 가지 않고 버금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가요. 즉 4도화음에서 1도화음으로 갑니다. 예. 이것을 변격종지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아멘종지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교회 의 모든 노래의 아멘은, 혹은, 뭐 이런 식이니까요. 혹은, 예. 꼭 교회 노래가 아니라도 많이 쓰여요. 4도, 1도. 이런 느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어제 배웠던 레디피도 어떻게 보면 변격종지죠. 이런 개념인데 4도에서 1도로 그냥 갔다면 말이죠. 네. 근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두 마디죠. 아 그러네요. 이게 변격 종지네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종지가 있어요 그.. 정격 종지에서 예 딸리마음에서 으뜸으로 가는 게 정격 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딸리마음에서 으뜸 마음으로 가지 않고 5도에서 6도로 갑니다 네 이것은 위종지 혹은 뭐 거짓마침 이런 말로도 써요 위 그왜 위장하다 아니, 허위 이럴 때 위거든요 예. 종지 끝나는 척 하다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1도 화음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집 편하죠 예. 집에만 있으면 아주 심심하고요 지루하고요 편안합니다 곰세 마리가 자란다 다 이것만 나와요 예. 재미없어요 자, 학교 딸리 마음을 학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만 가면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근데 때로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안가고 네, 오락실을 가죠 아, 요즘에 오락실이 잘 없죠 어 네, 게임방이라고 할까요? 네, 게임방을 가는거죠 아, PC방이죠? 참 네. 네, 요런 느낌 안 끝났어요 굉장히 많이 써요. 예, 뭐한번 해볼까요? 음, 아까 하던 노래가 어, 학교 중이었죠. 기다리신다. 이게 끝나는 느낌인데 기다리신다. 예, 이런 느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신. 1도로 끝내놓고 다시 6도로 가면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계속 돌릴 수도 있죠 몇번그 끝나는 부분을 반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위종지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신다 빰빰 이런 느낌도 괜찮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 제가 그 댄스곡인가 그런 류에서 꼭 6도로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3도로 가기도 하는 경우가 본것거 같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히히히히 다리신다 이건 노래에는 안 맞는데 음, 뭐 이런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1도로 끝나야 되는데 3도로 갔다가 6도로 갔다가 다시 2도 3도로 갔다가 6도로 갔다가 이러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끝나는 노래도 봤어요 네 어쨌든 간에 5도에서 1도로 안가고 가야될 곳으로 안가고 집으로 안가고 딴데 빠지는게 위종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방금 들려드린 이것도 게임 음악이나 오늘 어,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걸 위종지라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화성학에서 위종지는 5도에서 6도로 간다라는 개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두 마디는 동기예요. 동기가 두개 모이면 작은 악절이고요. 그 작은 악절이 또 모이면 큰 악절이 되고요 큰 악절이 또 모이면 한도막이 됩니다 작은 악절을 한도막이라고 하는지 작은 악절을 모아서 한도막이라고 하는지 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오늘 중요한 건 어쨌든 작은 악절 네 마디 단위에서 끝나는 방법 마치는 방법 그 종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종지는 크게 네 개로 나뉘죠 일단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을 정격 종지 그 다음에 4도에서 1도로 가는 걸 변격종지 그리고 그냥 5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반종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5도에서 1도로 가지 않고 6도로 가는 것을 위종지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정격종지 중에서도 완전 정격종지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정격종지라는 거죠.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 앞전에 2도가 있어요 2도에서 오도로 갔다가 1도로 가는 것을 완전 정격 종지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나중에 많이, 어, 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어, 2도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붙라함인븐이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2도나 2도세븐이나 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2도, 혹은 2도의 7, 그 다음에 5도, 혹은 5도의 7, 그 다음에 1도로 가는 것. 이것을 완전 정격 종지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종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